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맞아 지금 밍크족 뜬거 보니까 나이누야라시랑네코 조금 더 가면 제 누구의 드로까지 예상해보고 있어요 음. 아니 방금도 뭐 회피타이밍이 문제가 될게 없어 왜냐면 그냥 렉이, 렉을 먹어버리니까 자 여러분들 같이 그러면 캐럿을 한번 볼까요? 자 캐럿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벨 18캐럿입니다 레벨 18캐럿이에요 아참귀여운귀여움합니다 캐럿 자 스킬 나왔고요 일렉트로 일렉트로 펀치 자 땅에다가 전기를 내려치죠 네. 자뭐 딜이 좋거나 이런건 좀 없네 이거... 장점이라면 뭘까요? 굉장히 평범하고 평이한 느낌인데 여기 전기가 계속 보이는 거좀 보기가 즐겁네요 그지? 아 이거 딜은 약할 거예요 딜은 요거 요거 자 요게 1쓰면은 요거 1쓰 이거 맵 건너뛰기인가요? 자맵번너뛰나요 이동 속도가 빠르네요. 그러니까 속도는 진짜 확실히 빠르네요. 거의 뭐 육상 선수네. 음. 오, 자 지금 레벨 18 기준이에요. 저일세가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좀 알고 싶은데. 아, 참 진짜 끊어치기 잘한다. 기발 뽑는 속도가 궁금하다고. 저1스 내가 봤을때 맵 건너뛸 것 같은데 맞나요? 1스맵 건너뛰나요? 아시는 분? 캐데이스가 맵을 건너뛰는지 아시는 분? 주먹으로 싸우는거야 머리로 때리는거야 빨라가지고 근데 내가 봤을 때이 1스가 맵을 건너뛰면 대박이야. 평태의 전기 220V가 들어가죠. 오, 오 아론 친구들 다 모였네. 어. 저기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니까, 저게 과연 건너뛰느냐, 맵을. 내가 봤을 때저게 엄청난 관건인데? 아인게임을 봐야겠다? 아 인게임으로 봐야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다고 하네요 인게임으로 확인이 되면은 제가 자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근데 뭐 이동속도나 뭐 이렇게 전기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뭐 평타 때릴 때나 이럴 때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즐거운 캐릭터인 것 같아요 눈으로 봤을 때참 즐거워요 빠르기도 빠르고 전기도 계속 나오고 근데 이게 머리로 들이받는 건가요 지금? 그렇지 어 마지막은 발차기. 오, 어 진짜 빠르다 근데. 거의 뭐일상 선수인데. 오. 때릴때마다 5% 확률로 감전효과가 있습니다. 오호 그렇군요 부장아 이거 인게임에서 저거좀 확인해줄 수 있어? 아비공으로 해갖고 부장이가 저거 들어오면 되겠다 인게임으로 캐럿, 캐럿 가면 되겠다 자, 캐럿이라 꼬리가 엄청 크네 오브로코다이브로코다이루아 이제 피가 살짝 딸리네요 장점이로 하면 이거 빠른 빠른 이동속도와 이제 감전효과 줄수 있는 부분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 즐겁죠 전기가 계오 전기대전기대결 이것봐 한칸 뛰잖아. 어. 와, 사백칠 피로 버티고 있다. 딱 이, 어, 아. 음. 자 한번 이따가 맵 건너뛰기 가능한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편집해서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잘 봤습니다. 어, 생각보다 귀염귀염하고 이동속도 빠르고 깃발까지 빨리 뽑으면 대박. 득점자 캐릭 초록색, 녹색 득점자 캐릭이에요.